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상품설명서에 피보험자 서명란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 가단 58661 2021 가단 5561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원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망인의 상해보험계약후 알리 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후이 사건 이중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관 제30조에서 정한 상해보험계약도 알리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2. 원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사건 약관 제30조 제31조는 망인의 알리의무의 구체적 대상과 알리의무 위반시 원고의 해지권을 정한 것이어서 이사건 약관 제30조 제31조가 이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되는 경우에 피고는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수 있으므로 이는 보험자의 원고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에는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품설명서 자체에 망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잡비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상 확인서에서 망인은 서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품설명서 등을 보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란에 직접 잡필 서명을 확인하였으나 약관 조항의 명시 설명 의무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히 부동문자가 인쇄된 서류에 보험계약자나 비보험자가 서명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확인서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통지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망인이 이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서의 위와 같은 확인단에 직접 잡비 설명한 것만을 두고 이 사건 약관 조항 제30조, 제31조에 대한 명수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을 본다면 중요한 약관 조항에 대한 명수 설명 의무가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완전 판매 확인서에 상품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약관 전달 및 계약자용서약서를 수령하였습니까?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습니까 검수설명서를 수령하고 내용 확인 후 자필로 서명하였습니까 라는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위 질문에 대한 각보객 확인 내용란에 각각 예 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이 사건, 약관, 제 30조, 제 31조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 제 30조, 제 31조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일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구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